있다. 전 집중불의 호 수면벽이. <목소리> 아 저기가 최종선별하는 곳이구나. 아와 근데 이 꽃은 뭐야? 와 너무 예쁘다. <웃음> 핑크핑크한 걸. 야 진짜 이쁘다. 어? 어?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다 빨리 가야지 어? 저 쌍둥이들 저분, 저분들 누구지? 안녕하세요 여기가 최종선별한 건 맞죠? 네잘 네, 잘 오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귀살대 최종선별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엔 귀살대 분들이 생포한 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종선별의 합격 조건은 이 안에서 일주일간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꽃들은 뭐예요 너무 이쁜데요 이 꽃은 바로 등꽃이라 부릅니다 혈기들이 싫어하는 등꽃은 이곳에서 1년 내내 피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너머에는 등꽃이 피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기들이 많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녀오세요 야왜 틀렸잖아 뭐 어쩌라고 우린 쌍둥이야. 틀리면 안 된다고. 얘왜 이래 나한테? 안 되겠어. 우리가 쌍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짜장. 이거 봐 이거 봐. 물냉 비냉 하나 둘셋 비냉. 비냉. 오 진짜. 됐어. 너랑 안 놀아. 나도 안 놀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꼭 살아남아서 기사대가 되겠어. 음. 음. 오. 난못 살아남아 난못 살아남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무서워서 안돼안돼 무섭다고 나 죽는다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다야 아, 뒤에서 때 내가 꼭 되겠어 재밌겠는데난꼭 일주일 동안 살아남겠어 어, 어? 아, 아니 이건 혈기다 이거 혈기 냄새야. 아, 스웨이트, 스웨 이건 인간, 인간 다지 조심하자, 조심하자. 어, 여기 어디 는데 조심, 조심. 아, 여기 는데 인를 찾자 호이 하이. 인간을 찾아요 어? 잠깐만 박박 어? 여기 있소 잠깐 아, 뭐 하나 물어보자 혈기야 너 같은 혈기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나는 인간만 먹는다 너는 재삿날인 줄 알아 <웃음> 멋있게 어! 예 제발 알려줘 제발 우리 네지코를 위해서도 알려달라고 아. 아. 아. 어. 진짜 크자 저혈기움직임면 냄새로, 냄새로 파악자 전집중 호흡 제4형 트리집파아 역시 혈기들은 대화가통하지 않아. 어서 이동하자. 어야 살려줘. 살! 살려, 살려줘! 어? 어?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가보자. 이런 혈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봐! 살려줘! 맛있게 생겼구나! <웃음> 너도 잡아먹어주마! 살려줘! 살려, 살려줘! 어? 어? 썩은 피비린 내가 진동을 하는군! 살려줘! <웃음> 진잣 한발늦었군너이 자식! <웃음> 어깃가 오? 액수의 가면 나도 그 가면 잘고 있지 내가 먹은 들이다액수의 가면을 거든 <웃음> 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 가면을 쓴 녀석들은 내가 다 잡아먹었거든 날 이렇게 만든 오로코다케를 복수하기 위해서 말이지 잘 어? 아니, 저, 저, 저 비토와 마코모 <웃음> 그녀선들내잡아놓았지 <그래서 웃음> <나도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너는 <웃음> 교육이 <웃음> 내 손으로 끝장 다 야, 너희들, 너희들 덕분이야. 덕분이야 고마워 좋아 다시 출발하자 아어어 어, 어, 어, 듣고 듣고다 드디어 살았어 살았다 아 반가워 다시 볼까 너무 기분 좋다 축하합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최종 선별에 통과되셨습니다 우선 대원복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어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어 너는 누구니 아 안녕하세요 아저 꼭새요 꼭새 꼭세. 어 잠깐만 뭐이 큰요 어머 뭐, 더럽게 크네 이거 야너 진짜 초면에 넘어간 거 아니야 진짜 아이고 여러분 콧구녕에 오다가 알좀날수 있겠다 잠깐만 알을 요렇게 해볼까 콧구녕에다가 어? 응응응응너 응. 넘어간 거 아니야 진짜 너 내려와 진짜 너 씨. 앞으로 내가 헬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당신의 네비게이션이 될 것이오 알았슈 아, 알았어 내려와 빨리. 까마귀? 에이 뭐야? 이, 나는 까마귀가 아니고 박쥐잖아 박쥐!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에이 저리 가라! 달라붙지 말라고 저리 가이 까마귀! 아! 거 가! 가란 말이야! 너도 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고! 야 쌍둥이! 당장 검 갖고 오라고! 기살때검 당장 갖고 와! 아! 뭐야? 야, 그 머리 탕장 안 나? 아야, 너 뭔데 내 머리 부터나 기분 더럽지? 쟤네님 아, 놔주세요. 조금만 해. 아, 고로 아, 네가 나야 놓지. 야, 기분 더럽지? 기분 더럽은 아, 거아니 아, 아, 제발 좀너 사람이 어떻게? 아, 나. 아, 결국 다 죽을 거야. 아, 나는 아, 박자한테 죽고 아, 쟤네들은 머리털 다 뽑아서 다 죽을 거야. 여기 는 사람 아, 다 죽였다고.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였다고. 자, 그럼 옥철를 선택해 주세요. 혈기를 멸살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검의철은 직접 고르는 겁니다. 어? 그래, 정했어. 아, 좀만 더 힘을 내자, 코시로. 아, 집에 거의 다 왔어. 아... 아. 온몸이 부서져버린 것 같아. 어... 어... 어... 돼지코! 내 돼지코!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추로흥흥흥 <웃음>